저 혼밥 진짜 많이 해요. 저는 약간 소고기까지 혼밥해본. 저는 개인적으로 육개장하고 김치 사발면 많이 먹었어요. 면이 얇아서. 아 요즘 이렇게 바뀌었구나. 옛날에 코코코기였는데. 이거랑 라면 볶기. 그러니까 라면 볶기는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. 좀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, 그럴 때 먹으면 좀 좋은데 이 스파이크는 좀 무난하게 좀 부드럽게 먹고 싶을 때좀 먹으니까. 오히 많이 먹었어요, 이제. 원우 형은 뭔가 맛있는 거 먹었을 것같아 저형 그 김치볶음밥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요 요리 못해요 아 도겸이가 요리 진짜 잘하는데 집밥 이도겸 와 저기 돌은 뭐지? 신기하다 아 돌이 아니라 낙엽 쓰레기구나 아 나는 식당 들어가도 50... 아 그... 미션 직전 1분 전에 보내야겠다 뭐